안녕하세요 다이노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아볼 내용은 아이템 획득률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사실 궁금했던 내용이 아이템 획득 확률을 증가시켜주는 도핑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파티원이 도핑을 안 하게 되면 효과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인지 이런 게좀 많이 궁금했어요 그래갖고 오늘 영상에서는 그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어, 실험을 해보려고 해요. 우선 실험 방법은, 어, 고래 노래만에서 계승자의 주머니를 획득하는 개수로 판단해 볼 거고요. 도핑을 안한 상태에서 사냥을 해서 몇 개의 계승자의 주머니를 획득하는지를 보고, 도핑을 이제 해보고, 획득한 계승자의 주머니의 개수를 비교해 보면은, 어, 좀 어느 정도 비교 분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 캐릭터의 기본 전리품 획득률이 100%가 넘어요 이 이유가 이제 원정대 버프 때문에 좀 상승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칭호 수집 효과로 이제 오르는 게 있어갖고 기본적으로 100%가 아닌 127%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127%인 상태에서 30분 단위로 사냥을 두 번을 했어요 그랬더니 획득한 계승자의 주머니가 이제 평균 값으로 240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어, 우선 달빛 담은 과즙료를 하나 도핑을 해서 한번더 사냥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환약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다른 도핑료를 먹어서 더 증가시킨 상태에서도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개를 공대원에 넣어가지고 또 진행을 해볼 거고요. 이렇게 할 건데, 다비땀은 과즙음료를 도핑을 하고 사냥을 진행을 해 볼게요. 자. 다비땀은 과즙음료는 이제 전리품 획득률을 60% 향상시켜 주고 유지 시간 30분인 도핑 아이템이고요. 요거는 제작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제작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저는 요거 이벤트로 받은 거여게 많아 갖고 요걸로 도핑을 할게요. 달빛담은과주음료를 도핑하고 30분 동안 사냥을 했고요 어... 사냥을 했더니 계승자의 주머니를 378개를 습득을 했어요 생각보다 좀 많이 획득을 했는데요 도핑을 안 했을 때 대비해서 57% 정도를 더 습득을 했으니까 얼추 추가 획득 60%에 가까운 것 같고요 왜냐면 이제 원래 획득 확률이 100%가 아니어서 아니어 약간의 오차범위가 있는데 확실히 효과가 있네요 이번에는 이게 최대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날지 극한으로 전리품 획득 확률을 어, 증가시킨 다음에 한번 더 사냥을 해볼게요 도약의 시간을 활성화시켜서 전리품 획득 확률을 25%를 더 올릴 거고요. 그리고 강력한 사냥의 비약을 사용해서 120%를 더 늘릴 거고요. 그리고 루루 상점에서 판매하는 어, 루루의 딱지로 구매할 수 있는 요 알쏭달쏭 루루의 상자를 열면은 여기 안에서 사냥의 기운이 담긴 환약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요것까지 도핑을 할 겁니다. 나와라 아씨아하나 밖에 구해구입 못하네 어어 아, 아, 아. 안나왔어 <웃음> 안나왔어 어.. 어디서 먹고하나? 아환약은 <웃음> 못먹..못먹네요 아아 어, 환약은, 못 먹, 못 아, 아. 환약은 없이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웃음> 자 강력한 사냥의 비약까지 도핑을 하고 자 도핑은 요걸로 먹고 이렇게 도핑을 하고 도약까지 받으면은 전리품 획득 확률이 272%가 되고요 어 기존 대비한 두배 정도 되네요 거의 한두 배가 되니까 한 마리 죽일 때마다 주머니가 하나씩 나오는 것 같고, 한세 마리 죽이면 두번 정도 나오는 것 같네요. 도약을 받고 이제 강사비를 먹은 다음에 30분 동안 사냥을 해봤더니, 획득한 계승자의 주머니는 553개였고요 도핑을 안 했을 때 대비해서 획득한 계승자의 주머니 개수가 2.3배 정도 되니까 도핑의 효과는 확실히 표기된 대로 증가하는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은 어 제일 궁금했던 파티원이 포함된 상태에서 어한 명은 도핑을 하고 한 명은 도핑을 안한 상태면은 아 이거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어한 명은 도핑을 한 상태고 한 명은 도핑을 안한 상태면은 이제 그게 제대로 효과가 적용이 되는지 그걸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무게가 도핑한 거는 환약 이제 전리품 획득률 80% 증가하는 거랑 어, 강력한 사냥에 비해 120% 증가하는 거에서 총 200%가 증가됐고요. 그래서 어, 개를 뒤에다가 태우고 어, 사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 동안 사냥을 해보니까 획득한 개승자의 주머니는 466개였고요. 어, 도핑을 하지 않고 소울풀로 사냥했을 때를 대비해서 94% 정도 더 획득을 했어요. 북케가 전리품 획득률이 어, 324%까지 올라갔었고 옹케가 도핑을 안한 상태에서 127%니까 아마 그 중간값으로 계산을 해서 파티의 전리품 획득률이 정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기존에 제 알고 있었던 지식으로는 어 파티원 중에 한 명이라도 도핑을 안 하면 은 최하 수치의 전리품 획득률로 고정이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평균값으로 개선이 되는 것 같고 어 여기서 어 지금 부캐를 하나만 켰는데 추가로 더 켜서 공대로 전환해서 한번 더 사냥을 해볼 예정이에요. 어, 또, 왜냐면, 파티하고 공대하고 시스템적으로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갖고, 한번 공대로 구성을 해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부캐를, <웃음> 세 개를 켰어요. 이렇게 세 개를 켜서, 각각 이제 부캐들은 이제 강사비랑 강력한 사냥의 비약이랑, 그리고 환약까지 이렇게 두개 도핑을 해서, 전리품 획득률을 300%로 맞추고, 본캐만 도핑을 안한 채로 사냥을 30분 동안 진행해 볼게요. 도핑을 다 했어요. <웃음> 기차 놀이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게 뭐람? <웃음> 자, 본캐도 음식 도핑만 하고 사냥을 해 보도록 할게요. 아, 공대로 전환을 해서 어, 30분동안 사냥을 했더니 획득한 계승자의 주머니는 515개 였구요 어, 둘이서 파티 사냥을 할때한 명만 도핑을 했을 경우에 비해서 많이 획득한 걸 보니까 아무래도 파티원 혹은 공대원 전체의 어, 전리품 획득 확률의 평균값으로 전리품을 획득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정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테스트를 해본 결과는 어, 파티와 마찬가지로 어, 그런 것 같고요. 대충 이럴 거라고 예상은 하긴 했었는데 기존에 이제 알고 있었던 내용들은 공대원 한 명이라도 도핑을 안 하면 은그 최소치의 전리품 획득률이 정해진다 라는 말이 있었는데 어, 그거는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이 아닌 걸로 어, 테스트 결과가 나왔어요. 다만 모두가 다같이 도핑을 해야 평균값 자체가 올라가니까 모두가 도핑을 해야 하는 건 맞는 이야기고요. 특히나 뭐 레이드 몬스터를 잡거나 할 때는 그 확률을 조금이라도 올려야 어, 템을 하나라도 더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도핑 오더가 나오면 은꼭 도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한 가지로 우리가 뭐 도서관 던전이나 이런 던전들 갈때그 타빛담은 뭐 과즙음료를 도핑을 하잖아요. 그때 혹시 환약 같은 게어 여분이 있는 분들은 그것까지 도핑을 해주시면은 던전에서 습득할 수 있는 아이템 확률이 파티원 전체 다 올라가는 거라고 볼수 있으니까 혹시 남는다면 뭐 이렇게 전리품 획득을 할수 있는 뭐 추가적인 도핑 혹은 도약 같은 걸 받고. 던전을 도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영상을 끝내기 전에 한 가지 홍보할 게 있는데 제가 디스코드 채널을 만들었어요 채널을 만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가입을 잘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영상에서 한번더 홍보를 하려고 해요 뭐 영상 어떤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은뭐 건의사항 같은 거는 디코 채널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은 제가 더 기억을 오래 하고 빠르게 뭐 영상을 제작해 드릴 수도 있고요 인게임에서 뭐 이런 이런 거 영상 만들어 주세요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 요청이 엄청 많아서 제가 솔직히 말하면 기억을 잘 못해요 어 이런 거 만들어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어막 이렇게 기억을 잘 못해서 그렇게 디코 채널에서 좀 이제 채팅으로 이렇게 기록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고 참고할 수 있으니까 디코 채널 가입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뭐 이벤트나 뭐 이런거 할 때도 디코 채널을 활용해서 할 거라 지금 미리 가입해 두면 은 소소한 경품도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그럼 뿅.